안녕하세요. 공돌아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세차, 그, 박스로, 그,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닐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높이도 좀잘안 맞고,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벌어져 있고, 막,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잘안 맞아가지고, 요거를, 요 노트북 가방 안쓰는게 하나가 있는데 요놈으로 좀 바꿔볼까 해요 노트북 가방 이거 좀 오래된거고 이게 다 좋은데 안에 보시면 그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거치대 부분이 있어요 거치대? 뭐 하여튼 보호 커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위로 다 잘라낼까 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낸 다음에 필요한 부품들을 옮기고 다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런, 요런 통들이 요 노트북 커버 부분을 요 커버 부분, 요 커버 부분을 빼면은 제거를 해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 해요. 준비물 가위입니다. 가위로 적당히 잘라주시면 돼요. 뭐 내부에 뭐 보이는 모양 다 상관없으니까 가위로 대충 잘라줄 거예요. 잘 잘라질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잘라볼게요. 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잘안 되네요, 역시. 그래서. 칼을 좀 쓸게요. 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무식한 칼이 있어요. 그것 칼인데, 네, 타지마 거예요. 좀 좋은 얘거든요 얘로 쭉 잘라줄게요. 이는 것만 있다면 훨씬 더할수 있을겁니다. 네, 잘랐네 이렇게 하면 네, 보시면 여기 기를 잘랐어요. 그래서 좀 빼고 공간이 좀 넓어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좀 쓰다가 이 부분이 뜯어낼까요? 응, 뜯어내는게 잘하네요어낼게요이 컷! 굉장히 잘되는 컷터칼요 굉장히 잘되는 컷터칼데잘안네 음... 그리고 일이 공간이 니다 그래서 조심히 해기서 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떼내고요. 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둘 거예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이거 어차피. 그냥 가방 그 뭐죠 세차장비 그냥 놓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냥 둘까 해요 넣어 볼게요 대충 높이 맞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분제거제 그 다음에 타이어 세척제 그 다음에 유리 닦는거 그 다음에 주세정액 예 주세정액 그 다음에, 왁스. 아, 이 왁스 괜찮더라고요. 이게 싼데, 옛날에, 그, 뽐뿌에서, 그, SK 엔카, 무슨, 그, 세차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신청해서 받은 건데, 광택이 엄청 잘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타이어 닦는 거, 장갑, 이제, 철분 제거제는, 조금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거는 장갑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갑 있고요. 장갑은 이런 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세세하게 닦으려고 치솔 하나 준비는 했는데, 잘안 써요. 넣어놓을게요. 아, 그리고 요거. 글라코, 그, 뭐죠? 저차 유막 제거하는 거. 요것도 괜찮아요. 조금 힘, 힘이, 힘이 들기는 해요. 근데 유막 제거는 확실하게 잘 되더라구요 아 이거 바꾸니까 좋네요 그 다음에 마스크 이 철분제거제가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 마스크도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뭐뚜껑데 이런거 그냥 놓구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위치 고정도 되네요 위치 고정도 되고 요거는 아마 다른 용도로 쓰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차 부품들을 넣어놓는 박스 대용으로 쓰던가 아마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집에 있는 노트북 케이스를, 음, 세차 가방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봤어요. 아, 이거 진짜 좋네.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쓸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